모자의 하루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아침으로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겁니다. 이때까지 우유에만 타먹어봤는데, 오늘은... 뿌리다가 먹어봐야겠어. 약간 미숫가루 같은 맛이에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칼 같은 점심시간지키기거좋가지고소스가 간장이 없어? 응, 음, 아가 그냥 아저만좋거 좋아? 저아저 그래서 엄마한테 한복 색깔 보여줬나 봐. 응, 그랬더니 색깔 이쁘다고 거의 무슨 출소한 느낌인데? 밖에 너무 낯설어 얘게나잘 <웃음> 바닥뛰고 <웃음> 카메라 왜 찍어놔? <웃음> 카메라 오빠한테 전달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아, 그래? 아, 오빠를 위한 선물이야 <웃음> <웃음> 심지어 초청도 나갔어 다시? 엔지야? 아니 너무 뭐 어... 어색해 리액션이야? 어... 어, 고마워 <웃음> 왜 그러는 <그런> 거야? <웃음> 가! 남자친구가 오늘 엄마 생신이셔서 케이크를 배달해주고 지금 가는겁니다 그래서 배달만 해주고 가는 마치 쿠팡맨처럼 주문한지 30분 만에 케이크 도착했어요 아방공기 너무 좋다 하,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오니까 좋네 진짜 날씨도 안춥고 어, 우린 정확하게 하는데 무서한건데 어때 그 m not sure if you're a kid. I'm not sure if you're a kid. I'm not sure if y o u 야 e a kid. I'm not <웃음> 아, 사람들이 계속 바꾸지? 서있나 보다. 어, 서가지고 여기 앞에 핸드폰을 놓고 있는 거야. 얘 지금 음.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차에서 나가는 영상을 찍네요. 제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오늘 출근을 합니다. 어.. 저희 회사가 아직 그.. 재택근무 기간이에요. 20일까지 재택근무 기간인데 20일까지는 약간 쉬프트로 최소 인력 근무를 하기로 해서 오늘은 제가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프 연습하고 나서 회사 가려고 지금 일단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양꼬이집금이거랑 이거야. 어, 그래? 양 아, 아, 미래, 그래도 어. 좀하있지잘생겼다 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서도하찮는지 양갈비 스테이크도 되게 맛있어. <디테일이 약간 이렇게. 웃음> 볶음 요리가 어요 엄청 맛있어 보이다 칭따완병 저희 칭따원병국때칭따